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인투더 싱크홀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거 저번에 거북이 경주 게임 있잖아요 그거 만든 제작진이 차기작으로 내놓은 게임인 것 같은데 지금 스팀에서 단돈 천원에 판매하고 있고 거지같은 항아리류 고통 게임입니다 나 진짜 하기 싫은데 우리 장작분들이 계속 하라고 고쳐여가지고 지금 결국에 맘만 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다른 항아리류 게임들은 전부 다 위로 올라가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 게임은 정말 특이하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라고 합니다 스트로베리 모드가 왜 빨간색이지? 이게 더 어려운 건가? 일단 위에 있는 것부터 해보자. 난이도 보통, 권장. 아, 이게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어? 당연히 보통으로 해야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시작하기. 응? 음? 한국어라면 아니, 제작진, 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잠깐! 지금 선택한 스트로베리 모드에는 버그가 있는데요 원래는 0m부터 시작해 내려가야 하는데 이게 웬일 1044m부터 시작해버립니다 결국 버그 때문에 워터멜론 모드 즉 어려움 난이도로 플레이한다는 점 시청에 참고 바랍니다 오, 야. 아, 이게,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러네 뭐야 이거? 어? 줄을 연결했어요? 아니, 뭐 하나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아니 y e e 0 e 에에 e e e e e e e e e e e e e e 날라가는 중에 이렇게 연속으로 약간 쿨 타임이 있어요. 근데 일단 해보자. 아, 아 진짜 진짜 진짜 존나게. 어? 아, 야야 야, 알았어. 초록색 발판이 많이 안 뜨기 때문에 초록색 발판을 밟고 가야 되네. 파란색이 안박게 여기 이렇게. 아, 밟아야 될 때도 있구나, 저걸. 역시 절대 쉽게 보여주는 법이 없군. 악나란 게임 같으니. 과연 악나란건 게임일까, 내 손가락일까. 좋아. 밑에 살짝살짝 살짝 보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살았다. 아니 발판이 왜 갑자기 훅 하고 피하냐고 보통은 슥슥 이렇게 피하지 않냐고요 스로베리가 쉽다고? 그러니까 지형이 쉽다고요? 이게 지금 버그인 거야? 그러면 천사십이 석자 처음까지 왔어요. 내려가 볼게요. 위험한 올라갈 발판이 몇개안 보이기는 한다. 아닌가? 똑 같은 건가? 좀큰 차이를 모르겠거든. 어, 있네, 맞네. 여기 원래 파란색 발판 하나 더 있거든요. 확실하게 기억해요, 그거는. 700m 이상 내려가기 3만 원? 할만 할것 같아. 일단 계속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만 원이 내눈 앞에 있어. 다스, 다스. 오케이. 오 이제 시뻘건색 나온다야. 지금야? 이 오케이. 오케이. 와 미쳤다 너무 잘한다 나 진짜 와 돌았다 돌았어. 아! 아! 어? 오케이. 와 이제 파란색이네 와 밑엔 빨간색이네 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점프로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거아니야 얼마나 쉬워 완전 쉽죠? 색깔의 압박감을 느끼지마 개쉬워 아니 미친 가사 어? 아니, 발판 왜 있는거야 그러면 전 발판이 없는게 더나데 이거 그한 번에 떨어지면 안되나? 오른쪽 끝에 있나? 오! 오 중앙에 있네 와... 자 이제 상대적으로 쉬워요 왼쪽으로 갑자 야 근데 우리 챌라이메 방금 내려가지 않았어? 이거 비디오 판정 가야돼요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왼쪽으로 갑자 어? <웃음> 오케이 위치 파악했고 p 츠 r k let's go. 고레 레. s 레 o Let's go. Let's 5 0 l e t 가줄거 l e t 원레 o l e t 됐 go. l t 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이 아,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래방향키 누르면 밑을 볼수 있어요 엥? 그래요? 게임은 그런거 안 가르쳐 주진다 어? 아 그러네? 방향키구나 여기까지 왔는데 엔딩 고? 윤병하고 있... 으이씨 no. 아이갈수 있게 만든거야 이거? 안 가져지잖아 아 알았어 발판이 사라지자마자 떨어지지 말고 발판이 없어지고 난 뒤에 씨벌 에? 발판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지금 지금 아 너무 빨리 갔다 아 야! 됐어 와, 이게 되네. 아휴. 자, 어. <Lovely>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왔어? 엥? 벌써 엔딩이라고? 진짜로? 뭐.. 뭐지? 저 빨간색 발판은 뭐지? 여기 다 읽어야 돼 이거? 일단 쭉 보자 줄 올라가는 버튼 좀 눌러주실래요? 어? 뭐야? 저 줄이 끊겼는데요? 저 전력 공급 없인 얼마 못 버텨요 줄로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어? 나 왼쪽 위에 계속 100% 였는데 지금 99%로 바뀌었.. 뭐야 나.. 나 꺼진다 뭐야? 배드엔딩이야? 뒤에 있는 우주선? 을 발견하고 이 로봇이?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기만 해요 기다리다가 줄을 들었어 줄을 든게 딱히 의미가 있는 짓은 아니었네 배터리 꺼진다 그래서 거북이 게임에서 땅에 박혀 있었던 건가? 아니 이렇게 허망하게? 뭐야 아니, 진짜 뭐야? 그나저나 이걸 다 깨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어? 2회차? f u c k IT!!! 그래, 그렇게 보고 싶은데 해야지 제발 잘할수있 잖아？플레임 아, 제발 아왜 그러 는거야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설마 나도 버림받아지는 건가 설마 여기 로봇이 이제 생겼잖아요 로봇이 생겼으니까 저 빨간 발판을 밟을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줄 끊어지면 그냥 바로 저거 타고 올라가 볼게 아 정말 귀찮네 중요한 순간에 헐 가장 우리한테 좋게 얘기해주는 편이었던 여자가 귀찮네 이러고 우릴 버렸어 뒤졌어 인간은 죽인다 삐빅 다 뒤졌다 진짜 올라가는 것도 생각보다 빡센데 어? 오른쪽에 도착하니까 화면이 까매졌거든? 어? 두 번째 탐사를 했던 라이카는 첫 번째 탐사를 했던 라이카의 데이터를 들고 싱크홀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 야 이게 됐네. 라이카의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새 로봇 속에 복원되었습니다. 라이카는 소원대로 아시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이 복수 안 해요? 하지만 딸기는 못 먹었다고 합니다. 아, 스토리가 이상해. <웃음> 축하합니다. 아니 이거 그 쓰레기같은 인간들을 복수하는 그런 통쾌한 스토리일 줄 알았더니 그딴거 없고 그냥 바로 해외여행을 가버리네 좀 많이 실망스러운데요? 이... 자 이제 다시 워터멜론 모드 엔딩 도전해볼게요 이거를 한번 깼잖아 한번 깨서 솔직히 다시 하라고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웃음> 산전수선 다 겪었고 <웃음> 아, 씨,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지금 다 겪었기 때문에 아! 아! 아! 야, 진짜 못하겠다. 엔딩 못 봐서 죄송합니다. 근데 솔직히 다를 거 없을 거예요. 나중에 탈출해가지고 딸기 대신에 수박을 쳐먹었겠죠이 멍청한 로봇은. 그래도 뭐, 우리 진엔딩 봤잖아. 딸기를 비록 먹진 못했지만, 새로운 엔딩 봤잖아요. 그걸로 만족합시다. 와, 진짜 워터멜론. 여러분들 꼭 도전해보세요. 이거 단돈 천 원이거든요, 게임. 꼭 구매하셔서, 한번 플레이 해보시고, 고통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받기 싫으시면, 다른 스트리머 추천해주세요. 정말 개꿀잼일 겁니다. 자, 인투 더 싱크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녹화 종료. 음.